음, 저, 잠깐만 인사만 하고 올게요. 아. 왜 다들 가고 <웃음> 어, <아니. 웃음> 아, 네. <웃음> 아, 나 잡어. 아, 어디간 거야? One, two, three. 아, 이게 뭐야? 아, 이. 그, 영원 주문할 거 안 먹혀! <웃음> 안 먹혀! 눈동자로? 내, 내는 눈깔이 아니니? <웃음> 어, 됐다. 어? 늙은이는 숙하에서 졸면서 임당됐다 집에 가 공부는 제 나이 때 합시다 공부에 제 나이가 어딨어요? 배움의 나이는 정해져 있지 않대요 저도 이제 영어 공부 좀 해볼까 해요 11시 조일 때 우리 또 가게 유라는 아이가 영어를 뒤집어지게 잘 하잖아요 유랑 영어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영어가 절실해지고 있어 뭔가 유는 공부를 개인적으로 한게 아니고 유학을 다녀왔대요 이유럽 쪽으로 근데 거기서 또 이제 약간 그게 있었대 동양님 비하고 왕따시키고 이런게 있었대 우리 유튜브 방송 나오면 은 썰이 많은 아이인데 그가 아이 공부한 썰 먹는 것도 잘 먹고 주주랑 유가 제일 아쉬워그 이쁜 아이들인데 자기들의 그걸 존중하는 또 저희 오퍼스 아니겠습니까? 공주님 첫 이미지 안좋았는데 완전 볼매왜 안좋았을까요? 내가 뭐임간님때렸어 <웃음> 아니 근데 싫어할 순 있다 생각해 어떻게 뭐 사람 10명 중에 어떻게 10명이 다 나를 좋아하겠어 싫어할 순 있는데 솔직히 임 작가님처럼 싫어하면 그냥 싫어하는 걸로 끝나면 되는데 굳이 싫어하는 걸를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할일 없나? 봐. 싫어할 순 있어요 싫어하세요 마음껏 싫어해도 되는데 굳이 싫어하는 것까지 뭐할라 내색을 해 아니 이렇게 임 작가님한테 이제 좋은 이미지가 됐고 내가 좋아졌다는 상관 없지만 몇살몇명 이렇게 눈 이렇게 아우 막 찌꺼레기 올라오는 댓글들이 있는데 할 일도 없다 진짜로 어이구 아 선의견 있을 수 있지 아그 얘기하잖아 싫어하는 건 자기 마음이야 자기 자유고 나도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좋아하겠니 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하지만 굳이 뭐하려고 싫어하는 걸 뭐하나 내색을 해그 싫어하는 감정 때문에 내 기분만 나빠져 공주현이 완벽한 이 남자친구만 생기면 되겠다. 어디가 완벽할까요, 예안이? 남자 관심 없어. <웃음> 웃어, 웃어웃어 저번 주에 이제 아는 동생이 부산에 놀러 와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거를 보고 어떤 아이가 솔로 탈출하냐느니 음방을 보내라느니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남동생이었어. 그냥 동생이야. 내가 남자 만났는데 새얼로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나갔겠어? 머리도 떡져가지고 이틀동안 안 감고? 뭔가 이제 그게 귀찮은 거 알지? 나가려고 씻고 머리 말리고 화장하고 그게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그래가지고 안 만나게 되는 거야 그냥 남자도 그냥 친구처럼 편한 사이가 좋아 편안하게 추린이 있고 진짜 이렇게 머리 똥머리를 하고 나가건 머리를 이틀 안 감건 상관없이 양치만 하고 어 금방 나가 진짜 5분 안에 준비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이들이 편한 거 같아 그래서 내네 쉬는 날 젠더들하고만 놀아요 <웃음> 요즘에는 쉬는 날 일부러 우리 범띠 범띠들하고 맞춰서 쉬게 되더라고 솔직히 이제 10살 차이나는 동생들한테 내가 어, 같이 밥 먹자, 술 먹자, 놀자 이러는 거 생각해보니까 쟤네한테는 부담일 수가 있어 나도 이제 나도 친구들끼리 놓고 와 인연들아 그래서 맨날 우리 밥 먹고 우리끼리 가는 이자가야가 있어 거기 가서 이제 맥주 한 도어 잔 마시고 이제 집에 가서 로이스나소시다가 이제 잡아서 자는 거야 편한 게 최고야 진짜 편한 게 역대 끝 최고야 오빠는 이자안 가요 그때 이후로 간 적도 없어 그때 이후로 아직까지 도한번만안 갔어 연중행사, 연년 연중행사. 호빠 갈 바에 이제 아울렛 간다. <웃음> 어, 저랑 윤서랑 주주랑 셋이 킨 거예요. 동갑이에요. 거의 쉴때 자주 봐요. 재밌어. 또 동갑들이 있으니까는 일할 때도 재밌고, 뭔가 티키타카가 더잘 맞잖아. 동생들하고 일을 하면은 이렇게, 나는 농담인데 얘네한테 농담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친구들한테는 탁툭툭 던지는 게다 농담이잖아. 그럼 얘도 나한테 농담을 치면서 이제 앞에 앉아 있는 언니 오빠들은 그게 또 재밌는 거지. 우리끼리 띄기다가. 맞아. 이제 내일 모레 우리도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나인데 마음 많은 친구 동갑 친구 생긴 게 어디야? 원래 알던 사이들만 윤서는 여기 와서 알았고 또 어떻게 윤서랑 나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주주가 있던 거야. 서로 아는 아이가. 그래도 또 주주가 오게 됐고 얼마나 좋아. 편하지.